난 학원을 마치고 바로 집에 들어왔다. 학원에서도 반쯤 정신을 놓은 상태로 비몽사몽이었는데 침대를 보니 갑자기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서 빨리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벌러덩 누워버렸다.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평소에 나는 단잠을 잔다. 누군가 소리를 질러도 난 세상 모르고 잔다. 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좀 이상했다. 난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다. 아니, 감으려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눈썹을 위로 당기고 있는 것처럼 눈이 전혀 감기지 않았다. 누군가가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평소에 나는 자주 가위에 눌려서 이것이 가위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됐다. 난 가위의 대처법을 잘 알고 있다. 입을 벌리고 자는 스타일이라 입을 살짝만 세게 닫으려고 노력한다면 바로 혓바닥을 물수 있다. 난 여태 그런 방법으로 가위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 아무리 세게 깨물어도 가위는 풀릴 기미가 없었다. 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깨물었다. 입안에서 피가 흐르는 느낌은 들었지만 가위라 그런지 냄새는 나지 않았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고통이 적어도 세배 이상으로 증폭된 것 같았다. 난 온몸을 움직이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려고 했다. 그 때, 누군가 나의 볼을 쓰다듬 듯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금 있자 창문에 무엇인가 부딪혔다. 난 비가 오나 하고 봤더니, 검은색, 아니, 검은색이라기보단 밤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검푸른 색이었다. 검푸른 피가 창문에 부딪히더니, 이내 비처럼 주룩주룩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내 심정이란 이건 꿈도 아니고 가위도 아니고 뭐지? 하면서 내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리고 스르륵 문이 열리더니 검은 긴실 정확히 말하자면 머리카락 같은 것이 떨어졌다. 난 움직일 수 없어 공포에 질려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바닥에 서 있었는데 내 높은 침대를 그냥 벽에 달라붙으면서 올라와 내 코앞에 멈춰 섰다.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보니까 머리 긴 남자였다. 코의 높이는 대략 10cm로 매우 긴 매부리 코였고 눈에는 붉은색으로 색조 화장을 하고 이빨은 전부 하나같이 3cm 이상이었다. 또 얼굴엔 얼마나 트러블이 많은지 순간 숨이 턱 막혔고 위에서 나를 내려보고 있었다. 잠시 동안 쳐다보더니 무엇인가 결심한 듯내 발쪽으로 기어가서 갑자기 내 발가락을 하나씩 먹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인간이 직접 체험해보지 않은 고통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나는 마치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이 아팠다 내 발가락을 먹는 소리란 우리가 마치 감자탕에 나오는 뼈 사이사이 고기와 척수를 빼먹을 때 나는 소리로 무척이나 맛있게 먹었다 그때부터 내 눈에서는 검푸른 눈물이 흘러나왔다 온몸과 머리가 쩌릿쩌릿하고 금방이라도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심지어 숨조차 쉴수 없어서 나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게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 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때쯤 어머니께서 갑자기 방문을 박차고 오시더니 다짜고짜 나를 깨우셨다. 거기서 나의 가인은 끝났다. 내 베개와 침대 시트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신 걸 아시고 괜찮냐고 수차례 물어보시면서 한 소리가 내 방에서 누가 뭘 먹는 소리가 났다며 이 방에 들어오신 것이었다. 먹는 사람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면서 방으로 들어오니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고 하신다.